맞마트포스 할로윈. <목소리> 근데 가 빨리 온거야? 이거? 게임 원래 초반 단계 더 밟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막 세게 하는거야? 탈거말하자면 벌써부터 레커드 온거야? 소울터레이드. 저석지가 있습니다. 피나? 잘 들어보이니? 오우 <놀라> 광맥 뚫어놨네 잠만 피라크 쪽 있는 거 같아 연구소 발소리 들려 우리 후방에 네네네 간다 간다 잡아야 되잖아 바로 온 쪽에 있어 바로 온 쪽에 있어 너무 붙지마 나랑 조심 멀어도 우리에서 어그를 굴리맞는다 일단 대기 이 틈새 조심해야돼 틈새 다 보이면 적어돼아 그냥 그렸다 따라와봐 쟤네 잡고 가자 차라리 아나 걸렸다 아, 잡고 갈게 아너 소흥기 안 꼈지? 아니 꼈나? 소흥기야 소흥기 성기, 소흥기 성기. 소흥기야 아니야, 멀어, 져리지마 멀어, 져리지마멀있 멀어, 멀잖아 오면 사람 잡을 준비어스어는거 쉬워. 멀어, 네네네 어 멀어, 멀어, 멜 올라가자 어버그멜그 멜어, 멜어, 멜 좀따라가고 있어요. 어. 초이 이제 초천사 됐고. 와, 샾비 씨발. 네? 뭐야 이거? 와, 너무 좁아. 어디에 있어요? 어, 왼쪽, 왼쪽 방에 하나요. 응. 우리 후방도 봐요남는데 다 왼쪽 다 왼쪽 있나 보다 너블 낑기지 말고 푸시 내가 해야 돼. 니가 하면 안돼 너랜쏘다철산 뭐야 뭐야 뭐야 아, 나나나나 이래주기 좋다 어? 멋있어 커 버스. 버스들이 좀 많이 뭐라고 생각해? 라오른쪽네네 네. 트로트 겁나 운는데맞어요아 맞쎄요? 리봐 뭐, 뭐? 뭐 아니 아니 형형형말 어, 네. 같은데 아닌가? 아직 있어 아직 아직 아직, 아직 있는 거아직 아직 있어요? 한줄만한줄만또있네또 있어, 또 있다 또 있다 한명더 있다 한 더. 만요저 빠졌죠? 이트이 이스 아, 아, few moments later 가아저 던지 끼나입할게 네네네 어, 아씨 ㅂ 뭐, 야안올라가죠내제셰하고 나면 네, 계속 이리줘저저저 와줘 와줘 와줘야 돼 와줘야 돼 왔어 왔어 왔어 에 있어요 네없어요가없어요 네, 머더러... 어그로 와서 와아파뭐야 아 시발 해비 헤비 뭐야 해비 사살 빠져 사살 빠져 저실 죽었어요. 아이고 사살 사살 사살 사살 사살 사살 비축 비축 먼저. 아저 죽었. 죽었다고? 죽었어? 빨리 빨리 빨리 죽었어. 죽 죽었어요, 죽었어요 죽었어 죽었.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. 아직 안 죽었어. 살았어, 아 죽었어, 살았어, 살았어,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헷갈리자. 살았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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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제대로 나이스. 나이제나스트로스드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에또나나보스이스 나이스. 나 또. 그나까요 네. 네. 네. 아, 그러니까 이심해이스 나이스. 는다스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 받다면살거 진짜 많다. 돈 그냥 후루룩 나가겠네. 응. 카드값도 내야 되고. 카드값은 왜? 카드? 카드. 카드값. 칼! 카드. 신용카드. 아. 없다 애들이 저기 사이드 네. 있을 것 같아. 멀리 왔서 우리. 저기 있을 거야. 멀어도 없다 음, 정리했겠지 내 네, 바로 바이온 덕수에 있다 무기쌤 니가 있냐 방금? 난 궁금 일단 조심해 내가 들긴 했는데 사운드 겹칠 수도 있으니까 음? 펌프가 어디지? 어디에 상거지 와 사이드에 있나? 안... 이게 올펌프도 설마? 저기.. 여기.. 여기 아, 안에 없지 않나? 있다! 잠만! 이쪽 사이드는 아니네.. 아예 끝에 가야되네.. 한 개짜리 캘려고 비컨 하나 선거야? 대단하네.. 모르.. 고 아닐 수도 있고.. 아, 저게 뭔가 있나 보다 A FEW MOMENTS LATER 후방 소리! 파괴! 150, 150, 150! 언덕 있다, 언덕이야, 언덕이야. 그 통도로, 통도로 언덕이 있어. 내려온다, 내려온다. 머리 위, 형, 바로 머리 위. 어, 바로 머리 위 위야. 나 방금 봤어. 쏴줘, 쏴줘봐. 그래. 렌즈해줘. 저았또안매 둘다 파가 하나 더 있어. 이거어떻게 올라가냐? 와. 또 있어. 저 보여, 알아. 알아. 알아. 또 있어. 저거 또 있어. 저어 저거 또있있다고 조심 바로 와, 저 처음 알았다, 진짜. 와, 와 저기서 있구나이 새끼 펌프지를 여기 있퍼진데 어딘가. 요퍼서 피자카라 치없네 와, 와, 여기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었구나. 오름? 오르는... 와 비컨 나와 오일 있어 와와탄 울린거야? 어나 아, 이거 씨. 한번 해게 이거 하나 저 준비하더니 제가 이나가 지금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있어 있어 있어, 있어. 너무 확인 아다다나 진짜 우와 반대야 걔쟤쟤 치명 좀 받았잖아 쟤 천장에 가신 니 와, 아, 뭐 어서, 누구? 내가 죽었 와, 어졌어 내가 죽나 못떨어 에이, 아씨발잡았다 나이스. 다행. 아또 온다, 이 와! 받아 봤어. 힘들어. 아. 아. 내가 먼저 들어갈게, 나볼 테니까. One of them, one o 다아 h 봐. 어, one of them. o 나스 o 하나 h e m o 나 e o 아! 나이스 나이스 n e of t h e 있다 n e of t 일이야. One o 시보리 어. 이게 사이클리사이클